2018년 9월 17일 감성카드 노을과 내 마음의 변화 지금 시각 새벽 5시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서 오늘은 남과 다른 시작을 해보죠 똑같이 걷던 공원에서 한강으로 발걸음을 옮겨 느리게 걷고 있죠 푸른 구름과 함께 펼쳐진 나에게 비친 노을 하늘은 아름답고 붉게 퍼지죠 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변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열정 아직은 내 꿈을 모르지만 내 꿈이 이루어진다면 저도을처럼내 미래도 아름다워지고 내가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겨냈던 과정과 함께 나의 열정에 손뼉을 칠수 있는 나를 기대하죠